네, 헤는 네. 애정이에요. 아까 이제 그레스원도 트레이너분의 어떤 오열도 있었고, 어, 파렌 아빠의 파렌짱 파렌 우승도 있었고, 파렌 파렌 파렌 맞아요. 어 김펭군이 김펭이 트레이너님 어디계세요 김펭군이 아이쪽에 계세요? 이름 너무 귀엽다, 펭군이님. 펭구니. 네, 자 한번 쭉한번부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어 중거리 레이스기 이 때문에 종류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어지간한 암방구성에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쭉 이제 어 브루보가 나이스가 붙어있는 것도 뭔가 참묘다는 네, 느낌을 주고 있고 네, 심벌리 골프 어 그레스 원더, 스페셜 있고 역시 네이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에, 부모님도 왔고요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에이펀드로가사 뭐, 테이오도 있고요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이와 스칼렛도 출전 준비 하고 있네요 자 일단 중벌이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명단을 소어 주셨는데 네. 자세히 좀 새로 볼까요? 일단 진행이 바로 되시면 저희가 따라가도록 할게요 지금 약간 준비 중거이다보니까아 네네 아 이제 원어분께서 준비가 되면 저희 따라갈게요 자, 보겠습니다자 이번에는 컨디션이 어 저조가 조금 있네요 어 그렇네요 어 아까는 이제 보통도 네, 네. 많았고 양호로도 많았는데 야 이것도 일단 라이스 샤워가 또 팬층이 붙어온, 이제, 이런 모습인데, 쌀과 티이오 쌀, 과레이오 트레이오는 어디였어요? 아, 이쪽에. 네. 근데, 트레이데는 애니메이션에 중에... <목소리도> 뭐, 많이 감동을 하신것 같아요. 저는 어떤 엔트리와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 아, 아, 아, 역시 또 애니메이션은 아 이렇게 준비하겠니다 이제는 거의 국물처럼 느껴지네요 네, 핑크 밝았을니의 예. 나이스 네이처 인가된 모습이고 요즘에 이제 또 어, 마스크때문에 주가가 도 파지는 아 에코드로마사 우리 <웃음> 김세님이어잔디에스 네, 선행에스 육성상태 매우 훌륭하고요 스태미너가 떨어지지 않지를 기대하기 네. 맞는 상태로 로동 슈트님 로동 슈트님 어디 가세요? 아 이쪽에 구로봉도 아주 도리부많으심죠 도주 도주 뭐네 어, 도주랑 선행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네요 좋습니다 분늘 준비하신 것도 간략하게 나할것 같고요 한번 올리터 갖고 레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중거리 오크시 기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트레이거님들의 건성 기원하면서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예측도 안 나기 는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있는 것같아오 경기장 2 0 0 m 경기 열심히 겠습니다규모리 도쿄 마2 1 8인의음마무스가일합니세 스카이 대결을 는 것은 아키노 마 充分히 승리를 내られます요. 제가 가장 기대하てい마무스 기아이 냅두 보시이 듯해. 연주 준비를. 주전의 준가 갖춰 놓였습니다. 아그 이제는 출발했고 나무는 기록뿐이거든요. 오스 아주 길지 않은 경장이에요선도로주한기 아, 아, 아, 아, 아, 때문에 아, 아, 어 여기서 일단 구름공이 아, 잘 잡고 상태고요. I g 나갈 수 있습니다 n g nice in this day. I'm going to take off. Took the wine, the best of it. Send over the book. I don't need to take it. That's n 수석화 상스카일 위치가 좀 유명하겠죠? 시 유명한 있 최종 포로에돌입을하고요 골드씨는 슬슬 수포되고 있습니다 레이처의 빨간색 스킨들이 군사가 되고 있고요다방팔방뛰어요 자, 골드 씨이번고드식 오픈인가요? 어느새 올라온 골드씨이 위대한 어떠스수 있을 인지 따라가고 있는, 있는 스페셜 위크 하지만 골드씨 다리가 좀 가벼워 보이는데요 이거포마가시가 많이 맞준다 신예고 어.. 실문도 보드것같은데사람붙수 있나요? 아신차가 좀 냅니다. 이거 그대로 보실 수 있는 느낌인네요 고은도쉽! 고은도 아직 우승이 없는 고은도 이대로! 오른전까지 꼬리! 고은도이 1차를 따낸다